우리 첫 번째 리멤버 옥수는 수원지방법원 2010-2021타경 9950부동산이미경매죠. 수원지방법원건데 경기도 하성시 팔탄면 서건리 2414번지인데 공장용지가 511평 건물이 313평입니다. 12억 9,100만 원으로 나왔다가 또 길이 변경되면서 뭐 감정이 하나 빠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3억 3,218만 4천 원으로 다시 재감정을 했는데 막상 이제 첫 번째 길에 팔린 거는 15억 5천1 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한 2억 정도를 갖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린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제목 자체가 공장 용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봐서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죠. 공장 용지의 땅값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답사를 갈 때만 하더라도 이쪽에 평당에 한200 정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0만 원. 지금 뭐 안산공단, 시화공단 이쪽에서도 저경당 400만 원 하던 땅들이 다 지금 한 200만 원 정도씩 올랐어요. 근데 뭐 하기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공장 값이 안 오르는 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오르면 같이 올라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인데 그렇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면은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 값이 따라서 오른다 하는 그런 그런 논리를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공장 값이 팍 오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 대구 설명을 한 것이 뭐냐면은 아파트형 공장 그 전에 아파트형 공장 얘기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데 아파트형 공장 얘기를 갖다가 꺼냈어요. 자, 이제 아파트형 공장 값이 오르니까 여기 신경을 좀 쓰세요.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럼 아파트형 공장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형 공장이 뭐, 뭐, 평당에 뭐, 천만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천만원짜리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공장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화성 같은 그런 경우에 제가 몇달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00% 이하 팔리는 건 별로 없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뭐 116%에 팔려요. 2등이 얼마냐? 2등은 15억 1800만 원. 15억 1800만 원. 이 사람 116%로 써도 겨우 건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아니가 그러니까 뭐한 3,000 7 0 0만원 정도 차이가 나나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장 용지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자이 교재 끝머리 부분에 지도가 있습니다 <웃음>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치가 이제 그그 그 위에 화성시고 어, 화성하고 평택 아이시하고 하는 그 중간 정도 됩니다. 화성, 화성 시청하고 평택 아이시하고 중간, 은 굉장히 공장지대가 많은데죠. 그런데 뭐, 여러분, 화성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화성에 집이 많습니까? 공장이 많습니까? 그거 쳐다보면 다 공장이에요. 그 대답하는 분마다다 공장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성 공장이 더 많은, 집보다 더 많은. 근데 이 공장값이 좀 오르는 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은 우리 경제에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떨어질 때 떼는 수가 없는 그런 게 그런 게 공장입니다 왜 우리가 뭐해서 먹고 삽니까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고 와가지고 그거를 공장에서 전부 가공해서 팔면은. 우리 원자재 사업, 사업 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그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공장이, 공장이 없으면 만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공장 중에서도 수도권, 이 수도권, 뭐, 하성, 평택, 이까지는 뭡니까? 대부분 IT 산업, 만드는데요. 그 남쪽에는 전부 이제 굴뚝공장들이고, 여러분 그 휴대폰을 한번 보세요. 휴대폰은 우리가 세계에서도 아주 고뭐 우리나라 에서 휴대폰을 안 판다 하더라도 휴대폰 개발하는 회사들이 전부 기억으로나 와요. 그 와가지고 거기에서 휴대폰, 휴대폰 시제품을 만들어 봐요. 한국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봅니다. 수원에 삼성전자 있는데 하고, 기흥, 봉탄, 이쪽이 아주 세계적인 휴대폰의 본거지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거지에서 제가 평가를 갖다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휴대폰을 만들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평택까지, 평택까지 늘어지잖아. 평택에 지금 삼성전자 공장이 아직 3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3분의 1가더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택에 고독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독이? 고독이 지금 뭐 벌써 삼성전자에 따르고 온사람 몇만 명인데, 까다까다 평택이 만해에 조금 있으면 인구 100만이 높게 생겼어요. 그런 공장은 우리하고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